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브라이드 입니다 오늘은 패밀리 마트에 왔는데요 한번 패밀리아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타프리 크림 데니즈 카스타드 맛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Let's go! 먹어보자 음커스터드음맛있네닭타이리음 맛있어요 맛있어 뭐 요즘 세상에는 뭐콤비에서도뭐 대단하네요 뭐 빵집을 가지 않아도 정말 맛있게 구워지네요 강력 추천입니다 한번 아, 보시죠 이 카스타다 크림 정말 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이 커스터 크림이 고소하면서 달면서 뭔가 그 식감이 정말 좋네요 팡, 그 팡의 질감 자체도 빵집이랑 별로 떨어지지 않네요 좋은 세상에서 야,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네요 야, 한번 보세요 맛있죠? 맛있어, 맞나? 음. 야, 맛있어, 네 이 영상을 보고 좋금이래도재밌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